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정보로서 그 누가 꼬마 빌딩을 건축하고 투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주택, 꼬마 빌딩 등을 주로 설계하고 건축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건물에 여러 건축주, 투자자들과 많은 상담을 해봤고 또 이런 건물의 건축주들과 여러가지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건물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는 분또재택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에는 각가지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 살아가기는 하지만 직장생활에 적성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 생활보다는 자기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으려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딱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대체로 적극적이고 뭔가를 끊임없이 도모해보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 또는 건물을 짓거나 심지어는 자기 집을 짓다가 아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디벨로퍼로 나서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을 보면 결단력과 추진력이 남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으려거나 건물을 짓거나 디벨로퍼 사업을 하는 것이 다른 어느 일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잘하면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도 본격적으로 이러한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었다는 것으로, 물론 그 가운데는 자금사정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해보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꼬마 빌딩 등의 건물주가 되려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저는 처음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왜 이런 건물을 건축하거나 투자를 하려는지 꼭 물어보는데 그것은 집을 짓거나 이런 건물을 사려는 목적을 알아보려는 것은 사실 설계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대소득과 향후 부동산적인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즉 자기건물로 보유하려는 것과 건축이나 투자를 한후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계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대체로 많은 건축자들이 거주 목적이 많았습니다. 또 거주 목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잡하고 좁은 아파트가 싫다거나 층간소음 등으로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사람들과 또는 취미생활 등 다양한 생활, 즉 주거환경문제 등을 위한 것이었고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건축주들은 주로 자신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임대소득과 향후 부동산적인 가치상승을 기대하는 목적이 많았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은퇴나 노후 생활 대책을 위해서 건물주가 되려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본격적인 디벨루퍼가 되어 보기 위해 즉 직장 생활을 떠나 새로운 자신의 사업 모델로 만들어 보기 위해 이러한 건물을 건축해 버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고 이 가운데는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많았던 것 같았는데 물론 어느 딱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점들을 복합적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사업을 해보려는 특히 요즘과 같이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이 터무니없이 많이 오르자 이런 기회에 원가로 내 집을 지으면서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임대 소득을 올리거나 향후 부동산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보려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모든 일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특이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분들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주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집을 지으려거나 특히 집장사 등 디벨로퍼를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는 50대 이후의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물론 꼭 그런 사람들만이 자금사정 등 돈이 많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시절은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파트값의 영향 때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주부나 교사 등 직장인 등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하기는 하지만 주로는 아내들이 주도하는 것 같다는 것으로 사실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비해서 건축에 대한 인식이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집은 사실 주방 안방 거실 등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공간이 많고 인테리어나 미적 감각 등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자상한 여성분들에게 더잘 어울리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아내분들이 직장과 자기 사업에 얽매인 남자들을 대신해서 건축을 주도하다가 건축의 적성에 맞아 아예 본격적으로 디벨로퍼가 된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젊은 직장인들의 투잡과 사업 모델로서이런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는 최근 들어 상가주택 등 수익형 건물의 건축 등을 하거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 많아지는 세대의 변화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물론 젊다고 또는 직장에 다닌다고 특별히 못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사실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에 그렇게 젊은 직장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는 그만큼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제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졌고 또 50도 채 안되어 퇴직과 은퇴를 해야하는 직장 분위기 그리고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또 다양한 대출 등 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등으로 직장에 다니면서도 투잡으로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분들 가운데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의 집이나 땅을 개발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러한 분들은 특히 자신의 특성, 즉직장생활에서 경험과 마케팅 등 신경제 지식 등을 이런 사업에 접목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모님 집을 짓다가 아예 이러한 사업으로 전직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디벨로퍼 등 이러한 건물의 건축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할 필요가 없고 공인중개사, 건축사, 시공업체 등 전문가만 잘 활용한다면 이들이 모든 일을 거의 다 해주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설계 등은 충분히 가능하고 시공과정도 인터넷으로 매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얼마 전 해외에 근무하는 건축주와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인터넷으로 진행을 해본 사례도 있을 정도로 지금은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이런 사업을 할수 있는 여러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벨로퍼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다음으로는 이러한 건축을 단순히 내집 마련이나 임대 수입 부동산적인 장래성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직장사, 즉 디벨로퍼로 활동해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디벨로퍼에 대해서는 본 채널에서 여러 영상을 소개한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는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여러 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을 건축하려거나 이런 건물을 보유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벨로퍼 사업은 재테크 등 다른 어느 투자수단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안전한 땅과 건물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같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산 증식이나 재테크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주식 등과 같이 갑이 떨어지거나 폭락할 염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고 또내집짓기나 건물을 보유하는 것은 분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위험이나 모험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내집즉 주거 문제를 해결하면서 건물에 따라서는 임대 수익 등을 올릴 수도 있고 건물을 보유하다 보면 부동산적인 가치로도 장래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아파트가 최근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는 부침이 심하지만 건물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사료를볼때 이보다 더 확실한 재산은 없으며 또 디벨로퍼는 은퇴나 퇴직 후 노후 대책으로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더큰 장점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은퇴나 퇴직자들이 퇴직 후할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이보다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사업은 없다는 것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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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벨로퍼처럼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벨로퍼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까지 누가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고 투자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건물주가 되려는 사람들 두 번째로 꼬마빌딩 등의 건물주가 되려는 목적 세 번째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또 네번째로는 젊은 직장인들의 투자입이나 사업 모델로서 마지막 다섯번째로 디벨로퍼가 들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건물에 건축하고 투자하는 것 같다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재테크나 투자 은퇴 후 직업 등은 각자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랫동안 설계와 건축 업무를 하다보니 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상담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것은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며 생각을 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또 그동안 건축 업무를 하면서 만나본 소위 돈을 벌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임하는냐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결단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